어깨하고 음. 어깨하고 이렇게 줄일 거라고요. 이렇게 더 많이 되고 있을 것같은데다른 데는 뜯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기장 잘라내고 손에 기장 줄이고 손에 통 줄이고 팔뚝 줄이고 이렇게만 할것 같아요. 이렇게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음. 기장을 줄여야 되니까 기장을 한 1인치 정도 이렇게 줄일 거예요. 지금은 보시잖아요. 이이 책은 줄일 수있는 만큼 줄이기 위해서, 이를 탄겠습니다기장그리그럼이제 기장을 잘라내야 되겠죠 음. 그렇게아이대가로 그러니까 주고 맛이 금방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눈하고 달라서 그래가지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꺾는 게 좋습니다 해봤 이렇게 뜯을 거 아니에요. 뜯으면 또 다시 해줘야 되잖아요. 여기는 다 맞으니까 여기까지는 다 맞아요. 깊은 밑까지도. 그림을 보면은 다 맞습니다. 기장을 좀 올리면은 당겨서 딱 올려주면 괜찮은거요 줄이면은 그렇고요 여기로 줄이면또 이거 다 해야 되니까 이쪽으로 줄일예요 이쪽으로. 야판이와케선 있잖아요 여쪽으로 그 이렇게 니다 그래서 여기도 어깨랑 될땐 이쪽으로요. 지금 여분 이건 너무 이렇게 사각지대지 됐잖아요. 약간 나온대로 좀 굴려줘야 이게 옷을 입었을 때 앞에가 좀날씬합니다 여기다 하고 줄일 양이니까 이렇게. 제가 여기, 여기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돌려주면 되겠죠. 그럼 밑까지 있는데 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한2 c m 좀안 되게. 그대로 북을 한 번에 자를 수가 없잖아요. 힘들어서, 이렇게 해도, 그 다음 또. 그래가 밑가시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잘랐죠? 그러면은 여기는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한번 나온 대로 다시 잡아줘야죠. 박을 때에 나중에 박을 때에 박으면 이게안 맞잖아요 지금 이게 이거가 얘를 다 뜯어가지고 1인치만 2인치 2인치만 뜯어가지고 밑에 차을 맞춰주는 거예요 똑같이 이가 심지가 딱 붙어있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박을 수 있는 라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박으면은 라인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가운드가 잘나와야 이렇게 하면 바늘이 박을때 이렇게 지나가서 이렇게 똑같이 오물기로 모열이 지나가면 이가지고온좀 강해서 아이들 스킨이 가도 괜찮은데. 다음이상 아, 없잖아요. 나중에 이거 딱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소매를 뜯어내야 되겠죠. 소매 기장을 줄여야 되니까. 한 1인치는 굽니다, 소매는. 소매 통이 이게 6인치인데, 옛날에는 다 6인치가 정상이었거든요. 근데 6인치잖아요. 너무 커, 커 보여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은. 이렇게 보이잖아요 5인치 반 정도 하겠끔 그럼 여기 1cm만 5mm씩 이렇게 잘라 버리겠습니다. 뜯으려면 또 힘드니까 그 소매를 떼어내겠어요 일단 소매를 떼어 내고 나서 여기 거치기 싫으면은 2로 거치면 되는데 이게 달았잖아요 이게 애매합니다. 2로 자르면은 그냥 2로 잘라만 내면 되는데 남자는 이동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매와 기동선이 앞으로 네. 반인치 정도. 패턴 뜰때 그렇게 뜹니다. 소매처럼 그렇게 제가 뭐 하나님도 아니고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고요 제가 할수 있는 데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 아프면 여기는 침해 안됩니다 그러면 은 일단 데려가지고 잘라내겠습니다 이런 옷은 완전히 거듭먹기 같은데 생각하세요?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시간도 많이 안 걸리고 가죽잠바도 아주 가죽 약한 것이 있습니다 인조가죽 같은 거, 아영 가면 완전히 노징에 대하거든요. 이런 옷은 아기 하얗게 좋죠. 이. 이거 다 줄이는 게 아니고, 유인치만 줄일 거예요, 이렇게. 이 부분만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표시되 있죠? 이게 지금 디파입니다디판 T파. 그럼 1인치로 자연스럽게,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겠죠? 시접 포함해서, 1인치가 더 되잖아요, 지금. 시접 포함된 겁니다, 여기. 에시접이요 완성선입니다 이슨샷 너무 잘라버린다 여기 남는 부분이에요 남는 부분 그래서 몇 개는 이렇게 오마를 넣고 두 개를 한 번에 잡아야 되겠죠 표시된 쪽 위로 올라오게 했으면 여기는 그냥 눈찜작으로 잘라줘도 됩니다. 아유. 이쪽은 칠거 아니기 때문에요. 이 그려진 대로만 채낼겁니다 그러니까 완성산에서 이렇게 갈게요. 시집은 있을지 남겨야 되겠죠. 미싱으로 박아줄게요. 밍크 박듯이. 이게 늘어나잖아요. 그럼 이제 고놈에 맞춰서 소매만 재단는데맞잖아요 여기다가 지금 암홀이 늘어나니까 암홀 다대 테이프를 붙였어요. 안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소매 닿을 게 좋죠. 그래서 여기는 본드로 붙여야 되는데 왜렇게본드 붙이고 있습니까? 요령을 좀 부르겠습니다. 갈라야 되니까. 딱불이 잘 붙습니다. 실 박은 데 있잖아요. 그 기준으로 한 가운데다 이렇게 딱불라줍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아이론 가르면 아이론이가, 붉으니까, 가르면 묻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걸 위쪽으로 제껴놓고, 손으로, 지금 조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연선이. 감쪽같이 풀로 붙인 것이다, 그 그죠? 돼 있습니다. 이거, 이거 물 세탁할 일은 없으니까 뭐. 한번 자리 잡으면 그대로 딱 있습니다. 깨끗하잖아요. 이런 게 이제 꿀팁이라는 거예요. 이제 소매만 달면 되겠죠? 소매가 얼마니까? 나머를 먼저 재봐야죠. 14분의 1이네요. 12년에 12, 4분의 1인데, 12는 해줘야 됩이다12 조금 안 돼. 근데 소매사는 아무리 안, 그래도 조금 파카링 넣어서 줘야, 이거 옷이 좀 이상하죠, 여기. 여기가 이쁘게 나옵니다. 스테치는 안 때려져 있어요. 근데 스테치 때려지고 안 때리고 그런 게 신경쓰기 좋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때려주고 싶으면 때리는 거고, 말고 싶으면 말는거고 제가 아까, 우라를 뜯어내야 되겠지 우라도 뜯어서 뜯어야 되니까. 통이 넓으니까 통을 좀 줄인다 그랬잖아요. 장좀거요 <목소리> <목소리> 여기는 무슨 옷이든지 앞판 이 부분은 살려줘야 되는데 그대로 그럼 이쪽으로 쳐야 되는 거예요 뒷판으로 쳐야 되는 거이요 무슨 옷이 있는지 마찬가지입니다 잖아요 1인치 니까 여기서 반인치 위에서 반인치 이렇게 하습니다그날같은이 정도면 반지 되겠죠 이렇게 서 이렇게. 튀어나왔잖아요. 모든 옷은 이 앞판 여기를 건드면안 됩니다. 이건 잘라져 나가지그니까 이건 상관없는데요. 위에는 이 부분,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를 잘라내면 또 몸판도 거기에 맞춰서 고선을 같이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팁판 한번 해볼까요? 팁판도 여기를 맞춰야 되겠죠, 이렇게. 안 맞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적은 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잘라야 되겠죠. 이렇게 보면 는데 5인치 밖에 안나오는것 같은데. 너무 또, 너무 많이 잘라갖고, 손목, 주먹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들리지 않겠죠? 그래도 땡길 것 같은데, 여기, 여기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두고요. 무시하고 가겠습니다. 2 c m 만 잘라야 되니까. 박은선만 그대로 잘라낼거예요 근데 이정도는 그런데 지금 이 선이 맞아야 된다고 근데 잠바라 조금 대충 했나봐요 이게 지금 앞판이니까 그냥 잘라도 될것 같습니다. 가 근데는 내리면 좀파 줘야 됩니다. 계단을 이렇게 놓으면 계단이 대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분노 주어지면 계단을 이렇게 파 줘야지. 이렇게 놓파 줘야지. 이안 파지면 이게 쌓여가지고 계단이 대체입니다. 여 기가 오 다가 많 은, 영 화나 도시 안에 체인 이다은여유있 다고 기 해야 되는 코사 티 요라는 이렇게 있을 때는 너무 많아요 사무사물 뒤에 밑에가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안 있으면 좋겠죠 요렇게드하고가꿀때 미신으로 바라보니까 손을 안들겨요 이렇게 하나 완성됐고요 가는한성본들이 기술이 싸면 공급이 필요한 공급입니다 뭐 기술문제도예 싸구려면 딱만 하면은 많이 벌어봐요 얼마도 칩이 많이예요 조금 이가많이 반으로 맞추면 은 고의 난이도를 가진 게 양복 상이 정량이거든요. 모든 게 옷이 거기서 다 유래가 됐어요. 이게 제가 앞으로도 명품 양복을 계속 올릴 건데 해가지고 그것을 자세히 반복해서 봐야 돼요. 모르면 한 번만 보고는 잘 모르거든요. 소매를 한번 여기다가 달아 보겠습니다. 무슨 옷이든지 소유를한 장씩 할 때는 여기 뒤로 가야 되잖아요. 단추가. 그럼 소에산을 맞춰서 여기다 표시해 를 주고요. 조금이나 얇은 패드를 거기다 하나 대줄 거예요. 지금 바늘이 안 들어가니까 소매를 한번 맞춰 봅니다. 이리카할동에 반인치가 보 이들고 있잖아 이렇게 오, 거의 맞습니다 지금 이게 모판은 안 늘어나고 소매는 늘어나는 거거든요 딱 맞습니다 기장이 되게 지나갑니다 떨어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심하 t n c h e n 잡을 수가 없어요. 여기 예, 노르발을 들고 좀 이쪽은 내린다 이곳은 이쪽은 내려주고, 이 위로 올려주고, 내려주고, 아, 예. 올려주고, 이위로을 밀어주는데, 이쪽은 위입니 정장이잖아요 완전히 퇴줘어서 이쪽으로 시접을 반대로 넘겨가지고 음. 이렇게 쭉 때려줍니다 사업은 이렇게 때려